음만잘 나오면? 아니요 대디아리 한분도안 들어오신 거 같은데요? 어, 잠시만 이거 방금 거 새로고침 아직 지금 인터넷 환경이 막좋지가 않아서 지금 지금 안 들어오, 못 들어오신 거 같은데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아니죠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은 있긴 해 <웃음> 뭐지? <웃음> 지금 라이브가 지금 안 뜨긴 하는데 음, 똑같어요 어,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제 들어오나 보다 좀 눌러봐봐 그 사람들 들어왔었나? 어안들어가죠 어, 라이브가 종료됐대 다시 해야 되나 지금 인터넷이 아니야 지금 지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댓글 올라오고 댓글 올라오는 아 그래요? 어, 어, 그래? 그러 뜨면 들어가면 응. 될것 같아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한번 해볼래 되고. 다시? 빨리? 아니 지금 또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아니 우리 쪽 인터넷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유 유지 여기 여기 네. 인터넷이 뭐 맞는 거 맞아요? 그렇지 맞죠? 지 맞다 아니야 이건 방금 오신 것같으니 인사드릴까요? 네, 그럼 인사드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고생하다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좀 된다 있어있어아래로 됩니까? 아, 너무 진심이 나왔네 오케이 아, 아무튼 어서게요 얘기 좀해보목 너무 아, 아 아니요, 아까 소리 너무 많이 줄었다, 형아 목이 근데 무대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멋있던데요? <웃음> <라>, 라이브 <라이버를 웃음> 네. 그러니까, 아, 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공연 음.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사실 또 이렇게 또 아미 여러분 덕분에 네. 또 다시 한번 도전했는데 뭐 네. 아쉽게 네. 상은 못 받았지만 네. 그래도 네.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또 자리였으니까. 네. 아니 네. 뭐 놀이 놀이 된거만들스러워요니까 그럼요. 좋은 경험 한 거예요. 솔직히 네. 진짜 좋은 무대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약간 자극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음. 이런 소중한 경험을 언제 보겠습니까? 아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대단한 일이에요. 전혀 슬프지 아요가 슬퍼했어요. 열심히 하 어,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좀 슬퍼. 아, 그래, 자기 면 거죠. 나 진짜 슬퍼. 윤기 형이 거, 그 우리 그 팝지어 나올 때아아 그룹 중 맞나? 그 윤기 형 표정이 약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나좀나 이러고 있어. 맞아, 아아 다만 이제 이 상을 받으면은 이제 아 여러분들한테 이게 가장 큰 그게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이걸로 보답을 해드수 있다 그런가. 이런 생각이 컸어가지고 그 그게 많이 아쉬운 거고그거 하는데 이러면나 지민이 형 바로 하자 아맙다 이거 다다그맙다 아니 이뭐 어떻게 그러니까 솔직히 뭐 어. 기분 별로 안 좋은 건 팩트예요 아, 뭐 근데 난 진짜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 음. 오늘 슬프고 내일 괜찮으면 되죠. 아니, 오늘 그래요. 좀 마음껏 저희끼리 좀 이렇게 <웃음> 생을 <웃음> 하고. 아니 일단은 뭐. 알려봐요, 일단은 일단.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근아 어. 이게 맞아, 맞아. 그게, 이게,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뭔가 그래.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지고. 와뭐 퍼포먼스 진짜 열심히 그래. 준비하게 됐고. 예 아, 과정들도 뭐, 약간. 과정은 했잖아요. 사실 저희가. 과정이 우연 없이 좀 저희가 네, 안. 저희가 이제 그두 그 명이 뭐 어떻게 되고 막뭐 진영 손 손가락 막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네 명이 서 안무했었죠. 네 명이서 안무 를한 일주일 했죠. 네, 그래서 사실 네명이서 안무를 하면 여러분 그게 뭐 영상이 나중에 나가긴 하겠지만 이게 뭐안 돼요, 되지가 않아요 어, 어 근데 샴페인 어, 조심 어, 괜찮아? 하나안 됐어 진이 괜찮아, 괜찮아 손가락 맞았어? 샴페인 놀라서 내 무릎에 내 손을 찍었어 어. 아, 영상이 아, 그거는 뭐이 형, 아안 닿아, 안 닿아, 안죄아 미안한데 괜찮아? 근데 조심, 옹주 씨만 하고. 되게 뜬금없이 놀랐어. 진 <웃음> 유감이네요. 진영, <웃음> 진영이 <형, 웃음> 네. 너무 진이었어. 음, 진이었어. 그래도 어, 저는 진이 어, 이제 아니 일곱 명이 뭐했다는 것 자체가 멤버들이 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 저희가 딱 하루. 단체로 맞춰봤잖아요 아, 뭐 그치, 딱 하나씩 있어날에 이제 어제였죠? 어, 어, 어제, 어제, 어제 어제 하루 맞추게. 딱 맞춰보고 아, 오늘 무대 올라간 건데 그 열심히... 긴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나, 근데... 나 진짜 긴장 많이 했어 아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어우, 진짜 아, 최선을 최근에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장했던 <웃음> 그러니까 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웃음> 이런 생각도 <바로> 들어가는 <웃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후회해도 없고 되게 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웃음> 다했어 좋은 했어. 그래도 나름 뭐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한데 <웃음> 이런... 좋은 퍼포먼스 영상을 남긴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웃긴 이야기하자